고린도 전서 15장, 부활 문제에 대한 서론. 지난 시간에, 이 15장 전체의 서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서론을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활에 대해서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니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영혼의 그 부활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체,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51년, 지금 55년경에 이거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약한 5년 전에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저들과 함께 약그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읽게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시 일깨워서 이제 그 부활 문제에 대한 그 시끄러운 것들을 다 제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웃음> 에, 지난 시간에 내용 분해까지 다 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음, 보도록 합니다. 내용은 모두 <웃음> 네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는데 첫째가 이제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러했지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부드러운 어조로 형제들아 하면서 저들이 문의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선 저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전파하는 거지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개인이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릇된 전통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토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명령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제자들에게 제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식이 약 6개월을 남겨두고 이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이 복음인데 이제 당신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셔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신강림 이후에 이제 사도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 했습니다. 그이 제일 제 처음에 증거한 게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나오지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보면 요 2장 24절부터 몇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여 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이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계속 이제 그 그리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 그 뱃소의 입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 19절에 나오는데, 그, 그 끝부분만 제가 잠깐 읽으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어, 이미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 받을 때 들은 것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하면서 주는 그리토라고 전파하여 저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복음에 터져내서 믿음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왕로로 타고 이제 슬픔과 고통만 있는 세상 속에 참된 실악과 기쁨이 되고 영생이 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복음으로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에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그대로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의 어투는 미래적 현재를 뜻합니다. 단순히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재부터 누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굳게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믿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때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결과를 계속 누려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에 성경에 보면 표적을 믿는 믿음 뭐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웃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뭐 약한 믿음, 큰 믿음, 그, 그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뭐 충만한 믿음, 확신있는 믿음, 심지어 파산한 믿음까지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속해서 지키고 살아 믿음의 요소가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서 있게 그 개인의 인격 속에 그 관계 속에 나타나져야 그게 굳게 지키는 것이다 이전에는 죽음에 얽매여서 죽음의 이런 고통을 피, 피하고 말이죠. 죽음의 고통을 피해가지고 아 이제 자기 편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 오히려 죽음을 자원해서 죽어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 요새 아무렇게나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정한 이유나 정확한 기준도 없이 결과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자연적인 걸로 보, 보거나 아니면 영혼의 부활로만 생각하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고, 완전한 부활을 그,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 헛되게 믿지 않아 참되게 믿고, 구원을 얻을 만하게 믿고, 온전하게 믿고, 그리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결코 어뭐 확신이 없거나 충만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 는거1그 저희 그, 십, 그, 그 오, 오, 오늘 보면 다음에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문맥에서 부활을 의심하지 않거나 어, 믿지 아니한 는 삶을 살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면, 이제, 헛된 믿음. 헛, 아무렇게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정확하신 분이고 세밀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강 믿고 살아가게 하시질 않아요. 완전한 믿음 가운데,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살아갈 수 있게.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 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 그것이, 진짜 부활을 아는 사람, 그리도의 죽음심과 부활을 알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3절, 4절 내가 먼저 받아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적인 것이다.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복음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웃음>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복음은 남의 세에 들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보고 정리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선하신 인도하에 각가지 신앙 경험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하여 알았고, 그것이 원천이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선언을 받는 거지 그 주입이 의가 주입이 돼 가지고 그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충만해지는 믿음이고 확신 있는 믿음 그런 거지 <웃음> 그러니까 어, 끊임없이 말씀과 성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늘에 속한 목자 대신 주님 하늘에 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간다. 그것도 한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걸 듣고 살아간다. 주님의 몸인 교회 에 속한 자.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살았고 그걸 그렇게 살라고 고린도 교회를 원면했던 거예요. 원수지경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은혜로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한 그 권위는 다 위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주 공고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웃음> 어,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는 이미 너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킨 것이고 여기서 그 복,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웃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토의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 그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 53장 12절까지 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이제 보괄적으로 보궐, 보자면 이런 죽음을 예언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편 22편이나 143편 그리고 시편 69편 뭐 다니엘서 9장 등을 구체적으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세상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는 사실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슨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그 예언과 성추의 진정성과 진리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성경 도처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대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고 또 우주 만물에 고대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일그러지고 변형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들도 가만히 보면 그 일부 일초를 처하지 않아요 고릴라 같은 게 일부 다 처해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 어떤 새는 그 희귀하게 그 암컷이 더 화려해. 어떤 새, 그 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컷은, 그 꽁으로 생각하면, 왜, 꽁이, 그 저기, 수컷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이유가 있죠. 암컷을,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암컷은, 암꽁은 사실 별로 못하잖아요 근데 그 새는 거꾸로. 암꽁이, 진짜, 암새가 잘나고 근데 그 새의 특징은 새끼만 낳는 거야, 알만. 키우긴 숫놈이 키워. 이 그런 게왜 그렇게 변형이 됐겠냐 이게 사, 우리가 자연책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형적인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내 죄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정상적인 나? 가정? 사회를 이루, 회복하는 것은, 모온 우주적인 통일을 위한 것이 회복을 위한 거지. 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그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상한 모습을 취해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건 우주적 완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개인의 그 충만이 우주적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 개인의 저 영화가 우주적인 영화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을 언급한 내용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도 시편 49편 읽었는데 그 중에 14절에 나오고. 14절이야. 또 십편 지난주엔 10편 16편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배 고백에서 또 나오죠 <웃음> 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다고 하는 그런 뭐 내용이 나오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보면 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많이 은많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밖에도 구약의 많은 장절들이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하를 암시적으로 예언한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그, 그런 그그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믿는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토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구약성경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지에서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부활의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신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약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목표가 부활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4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우리 우주의 목표와 연결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성경적인 증거를 대고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목격자들을 내세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하걸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오후쯤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이나 그들에게 보이신 후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3절, 34절을 보면,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에 대해 말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시몬에게 또 예수,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를 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열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상징성은, 상징성을 담은 그런 말, 말이지 실제 열두 제자라는 말, 말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도마가 없었으므로 열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열한 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것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대개 이제 주님의 승천하실 때 아니면 승천 후에 그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천할 때쯤에 그 500여 형제들에게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이는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을 볼때 봤지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사, 에베소 사역 만렙에 고린도 전서를 그 썼다고 했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수리아로 올라온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기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약한 25년 정도 지난 시기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나이 먹었던 사람들은 잠들었겠지만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동, 다른 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부활 전에는 주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심했던 자들인데, 자인데,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사회도 보았습니다. 그는 주 61년 총독 베스토가 죽은 후에 그 고리기간 동안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선동에 의해 순교하고 마는데요 아무튼 그 후에는 모든 그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은 좀 광범위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바나바 같은 자도 사도라고 했는데 열두 사도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주님께 파송받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그 아울러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그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주를 대적하던 아주 못난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단백색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부활하신 주께서는 둘 혹은 셋그 외의 다수 그리고 대중들을 상대로 나타내 보기를 이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을 통해서만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륜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부활은 성신의 능력으로 증거되며 또 믿어지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걸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까 호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하면서 예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유스러운 자들은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부활에 대해 영혼의 부활만으로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부활한다는 걸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도 말한 것입니다. 실로 이런 것은 저들에게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부활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 다시 그는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인의 한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성취와 관계되어 있고 우주적인 회복의 출발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합되어 교회의 회복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 그로말미암마 아, 주어지는 그 여, 여, 뭐 신령한 복, 에베소스 8가지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 거기 그 복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속해 가지고 만물이 충만한 일에 쓰임 받는다. 개인의 그 성화나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개인의 그 어떤 수양과 성화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온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한 법도나 사람에 대한 규례를 그 규율을 지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게 단순히 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 것이 된다. 부활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는 데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어,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모범을 보고 배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9절로 11절입니다. 나나 너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믿었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받아 복음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부활이 아니면 사도도 없고 고린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5절과 12장 11절에서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와는 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로 세워짐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어, 위치, 대적한 위치에서 보아 그, 그분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비교의 차원이. 자신이 직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걸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 뛰어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 그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 참,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맡은 일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게 내가 한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가만히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상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지적으로 동의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거기서 목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모습을 취해가고 이웃에 대해서 주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인 그것을 취해가그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 아깝지 않게 다 들어간 아까 그 10편 4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한 생명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어떤 재물로도그 생명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전지, 이름 자기 이름으로 남겨주고 진짜 그걸 써가지고 드러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 생명도 주를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요 그게 부활생명인데. 자기 하나 목숨 부지하고, 자기 가족 하나 목숨 부지하려고, 그걸 틀어주고 있으면, 그건 진짜 부활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회 믿음과 회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회계도 그, 그 요소가 있어요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 잠깐 참조만 하 회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수치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계,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수치를 몰라 수치의 거품을 내뿜고 산다 부끄러움을 몰라. 하나님 앞에 자기 하는 행실에 대해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가진 것갖고 행세부린다 지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거 갖고 뽐낸다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그냥 그저 수치를 느끼고 겸손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나간 삶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회안을 가지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살았는 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 그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또 회개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죄를 싫어해요.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반복한, 우상송배하고, 각색 정욕의 종로로 타던 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질서를 어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걸,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수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져버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한 사람 하나님의 죄사함을 인식한 사람 이게 다섯 가지가 회계의 요소예요. 그리고 믿음의 요소, 회계의 요소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중생한 사람, 그리토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다 했어도 다 위로부터 받아서 했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힘써서 수고한 것은 다난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이런, 어, 인류에게 이런 중대성을 띈 것으로 성경적으로 어, 예언되었고, 역사적으로 확실하니까, 그 진정성이나 진리성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믿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증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 만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부활한다면 그것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케 하시는 이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에 조금 도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늘 그냥 <웃음> 어, 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부패한 어, 죄악성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신의 내적인 증거, 외적인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 살아나신 증거, 그그 그 많은 그 증, 증인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다 확실하다는. 그러니까 기꺼이 죽을 수있다는 이전에는 그 죽, 죽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벗어나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함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하기에 앞서서, 역설적인 변증, 뭐 다음, 요 다음에 내용 다섯 가지 역설적인 변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먼저 어 복음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목격자들이 확실히 있고 바울 자신이 신이 경험했고 우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토대 위에서 이미 과거에 믿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정신적인 것도 신비한 것도. 환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의 성취이고 역사적인 실제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시작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주의에 쓰시는 일꾼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육신과 사단에게 메어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며 고민을 하던 자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기에 송구하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궁극적인 부활의 삶을 현재부터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세상에 대해 비친 자로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증거하여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불쌍히, <웃음> 불쌍하게 떠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릇된 사주에 의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증거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주님이 그 씨앗을 주어야, 생명의 씨앗을 줘야 그게 반응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그 생명의 씨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동질의 생명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반응을 안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하늘의 유전자를 나도 은혜로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걸 받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스데반도 죽을 때 저들이 저 하는 자기를 모르고 저런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과 같이 했잖아요. 그 그걸 그냥 그게 주님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의 실제를 아니까 그 구체적인 부활의 진리의 진정성, 그 생명성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의 생명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 받아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서 은혜를 입어서 죽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거든요. 억울하면 하나님의 억울하지 예수님이 억울하지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죽음의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영광을 얻어요. 이러 그러니까 전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교 삶을 당하여도, 사망의 위협을 당하여도, 칼의 위협을 당해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은 그생명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